124강제입니다. 대우림 문답 161문과 162문입니다. 오늘은 161문 정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 그리고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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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땅곧 가난한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 열국에 그로 열국의 엄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웃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라엘이나 아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다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정령 내게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모할레씨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모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어, 살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 이제 어, 유브라테스 그강 하구에 있죠. 그 우르가 거기서 이제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소명을 받고 나오는데. 에,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일방 약속을 하죠. 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주, 주, 주관, 주권적인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러고 받고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난으로 들어왔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그 믿음을 의,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렇게 에, <웃음> 에, 지금 뭐 한참 기, 저기 지진이 난 지역이죠, 이제 그수리안디옥 지역 그쪽을 이렇게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왔는데 <웃음> 그게 에, 에, 그런 에, 그의 그런 믿음을 의로 고여겨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할 계명과 할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 벌써 구약의 그 씨앗의 형태의 계시의 내용에서도 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알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 계명을 지켜서 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택과 언약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니까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그거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계명과 할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계명과 이제 할 할례를 하는 것은 믿음 다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모할레시에 있었던 믿음을 할례로 인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이제 성신세례를 받은 사람을 물세례 주는 거잖아요. 그그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 그게 성신세례를 받은 걸로 여겨서 공적으로 다 확인하고 이제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제 같은 원리인 거죠.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신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성례는 성례는 믿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생명, 어, 새 생명으로, 어, 태어나게 됐을 때, 그새 생명을 살찌울 수단으로 성례를, 이제, 세례와 성, 찬을 이제 주신 거죠. 거듭나게,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주고, 그 거듭난 생명을 살찌우는 일을, 어, 성찬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꼭 성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161문입니다. 그 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161문답 성례가 어떻게 효력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성례가 효력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무슨 능력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무슨 덕 때문이 아니고 오직 성신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도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성신께서 이루시는 것들에 수종두는 거죠 목사로서 이를 이루시는 것은 어 그리스도와 아 성신인 거죠. 그 <웃음> 대리문답은 성례의 주제를 교훈하면서 먼저. 성례가 어떻게 효력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하는 물음을 다룹니다. 이 물음은 성례가 은혜의 방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좀뭐 이따 볼 건데 153문에도 그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우리 문답이 153문부터 은혜의 방도라는 주제에 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성례의 주제를 살피고 있는데 153문의 요지는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길을 내셨다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와 부활로 얻으신 유익을 우리에게 주려고 통상적인 방도를 정하셨으니 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154문답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4문답 대유리 문답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려고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자기 교회에게 주려고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들은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통상적인 방도라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비상한 방도는 따로 있는 거죠. 비상한 것들은 뭐, 하나님이 이제, 뭐, 뱃속에 있는 아이나 또 뭐,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라든가,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은 뭐 통상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방도로 하십니다. 비상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통상적으로 쓴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153문에서 은혜의 방도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밝혔기 때문에, 155문에서는 말씀이 어떻게 은혜의 방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161문에서는 이제 성례가 어떻게 은혜의 방도가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닥에 먼저 성례가 어떻게 은혜의 방도가 되는지를 다루고 나서 이제 162문에서 성례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161문에서 우리가 살필 주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겠습니다. 161문은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방도가 되는지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성례가 효력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 무슨 능력에 있지도 않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덕에 있지 않다 않고 않다 그래서 부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 긍정의 방법은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가 성신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주심에 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을 다 고려한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종교 개혁이 확산되자 종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트렌트에서 공의회를 열었는데 1517년에 이제 루터가 사실은 그 빅텐베르크 그성그 문에다가 걸은 것은 그가 그 당시에 뭐글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그 주제 내용도 신학적인 내용들이라 사실은 그그저그 그, 그 로마 캐토리가 안에서 그 지도자들과 신학적인 변론을 하려고 붙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당신이 이제 구텐베르 그, 그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때 이제 막 저기 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등사가 돼가지고 전 유럽으로 돌아서 그전 유럽이 이제 들썩들썩 하게 된 거죠. 그걸로. 그래서 사실은 종교 개혁의 의도가 없이 그 그, 로마 캐토릭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불, 불씨가된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 뭐, 이제, 그 뒤에 뭐, 농민 전쟁, 제세레파들과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제세레파, 그, 그 사람들이, 아주 농민들을 <웃음> 선동해가지고 농민 전쟁이 1900아 1525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1536년 그때 즈음에 이제 쓰니까 그때 쓰고 뭐 이제 그 <웃음> 그 제네바에 가 가지고 그 이제 개혁을 하, 하고 도, 도초에 스위스 그 한쪽에서는 또 이제 주인 글리 주빙 글리가 개혁을 하고 원래 이제 지빙 글리하고 루토하고 비슷한 세대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전 유럽이 들썩들썩하게 되니까 1 5 아, 45년 45년 종교 로마 캐토릭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려 거의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어, 이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성례 어, 자체의 능력과 성례를 집행하는 의, 사제의 의, 어,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회의의 법령을 보면 신약의 성례들이 그것들이 표시한 은혜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은혜에 대한 외적인 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제 7차 회의 법령 6, 6번째 항목에서 그를 말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벌겁게 달구어진 철에 화상을 입듯이 성례 자체도 그렇다. 성례 자체가 무슨 신비한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토릭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원체가 사함을 받고 은혜가 주입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주입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선언한다. 을 없다고 선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의가 주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맞지 않는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례 자체가 무슨 그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부성사라고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이 사람 믿고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그 어떻게든지 그 성례를 세례를 주어서 죽게 한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 줄 알고 성내 자체의 의식 자체의 의미를 두는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어, 종부성사 같은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 그, 그걸 말하지 않아요. 뭐 바울의 가르침 있다가도 보,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성내 자체가 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웃음> 트렌트회의 7차 회의 법령 4에서는 신약의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리토께서 정하신 점에서 세례는 아주 필수적입니다만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필수적인 거죠. 아예 나는 세례 꼭 구, 받아야 구원 받나? 그냥 세례 안 받고 나 그냥 구원 받은 자로 살살 살 거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평상 통상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통상적인 법도는 지켜야죠 교회 속에서. 그렇다고 이제 그게 그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세례받지 아니하고 죽은 아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고 병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은 사람이 틀림없이 구원을 받지 세례받지 아니하고 죽었으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할수 없다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은 구원받는 일에 세례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성례 자체가 은혜를 전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요번에 입교 문제하고 세례 문제를 좀 책들을 계속 그, 그, 그 일과 관련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일부러어 그저께는 천주교 입교 예식서를 하나 사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그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의식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칠성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종부성사, 뭐, 서품성사, 또, 견신성사, 또, 그, 혼인성사 같은 거를 다 넣은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적으로는 내용이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아주 내용이 맞질 않아요. 근데 굉장히 그것도 사실은, 그, 현주교의 그, 입교 형식 자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되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다뭐 경제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못을 박아요. 이제 그게 실제는 얼마나 그렇게 치밀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아무튼 그 형식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형식을,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재정해 주신 그 두, 두 성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례까지 다 포함한다. <웃음> 고해성사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웃음> 칠성례를 만드는데, 그렇지 않다. <웃음> 우리 고백서는 이점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8장에 한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내용이죠. 마술사 신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 13절하고 23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더다. 마술사였던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 하였는데 마침 사울의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에 내려온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표적 행하는 걸 보고 시몬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이 참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고 어, 빌립이 행하는 표적들이 자기가 행하던 마술보다 강력하고 그래도 자기도 그런 강력한 능력을 얻어볼 수 있을까 해서 빌립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음. 그러던 차에 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왔는데 음. <웃음> 사마리아의 신자들에게 성신이 임하시게 하는 것을 보고는 시몬이 자기 속에 숨기고 있던 악한 생각을 사도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23절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시몬이 틀림없이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상태였습니다. 벨직신앙고백서에 보면 참된 교회, 교회에 대한 내용이 27항에서 이제. 32항까지인가 나오는데요. 거기 29항에 보면 위선자 항목이 있습니다. 위선자 위선자는 이제 세례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죠. 교회 회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성신세례를 안받고 근본적인 의지의 전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형식으로만 그렇게 취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뭐 무슨 유익을 잃어보려고. 위선이라는 말이 그게 배우라는 언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늘상 돌아서 가서 하는 일을 보면, 그리또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또와 연합됐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아로서의 이신칭이, 교회 아로서 성화, 그것인데, 성화를, 그 이신칭이도 이제 악용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고 그 말은 반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성화를 그 성화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건데 또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선행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 말이 참 재밌잖아요. 선행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닌데 선행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근데 그 선행은 인간 도덕에 의한 선행이 아니구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 교회 아로서의 행보가 선행입니다. 그게. 세 사람으로서 그리 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의 그 모든 신행이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았어도 자기 꿍꿍이가 달리 있었던 거죠. 자기, 자기가 뭐,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또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아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내세워요. 무슨 일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뭐 뭐 무슨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증거를 해도 항상 자기를 내세워요. 위선 위선자들. 그런 사람은 참 불의,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그 사실 자체가 그의 부패한 본성을 조금 더 바꿔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의 거룩한 사역 때문에 그의 악한 사역이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속에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 뭐, 육신, 온갖 육신적인 생각, 사단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죠. 속에. 차라리, 그, 빌립의 전도나 표적 혹은 사도의 거룩한 사역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감히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성신을 내리게 하겠다는 그런 과람한 생각을 품지도 않았을 텐데, 세례받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이, 그를 더욱 죄의 구렁통이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의 어떤 그 직분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 내신 제도도 이용하고, 그, 그가, 요컨대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그 어떤 규례와 달리 독특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자체가 은혜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나 성찬 이외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규례는 없습니다. 소위 세족식을 한다고 해서 세례받는 경우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는 독특합니다만 그렇다고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세례는 그그 그 사람이 성신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침례를 줘야 되지만 그뭐 형편에 따라서 그다할수 없으니까 약식 세례로 주는 겁니다. 음.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로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은혜를 인치는 것이다. 도장을 꽝 찍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로마스 사장 11절. 저가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래 시에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신약적 표현으로는 성신 세례 받은 것을 이제, 물세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필 표현은, 모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저가 믿으니, 의롭다 15장 6절에 그, 하, 했습니다. 이미 갈대야 우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쭉 나와서, 그, 창, 창세기, 이제, 10,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나오는 거죠. <웃음> 그, 그리고 이제 가난한 일경으로 두는온 거다니. 그걸 어렵다고 하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할례 언약을 맺고 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한례의 표를 받은 것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언약의 표로 받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99세 때가 아닙니까?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모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할레가 도장 찍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레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구원하시는 사실이 틀림없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거죠. 주입하는 게 아니고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례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얻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례는 그 은혜 언약을 표하고 인치는 점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내 자체가 그 은혜를 담고 있고 전달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내가 자동적으로 은혜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사제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렌트 공유회 제 7차 법회의 법령 10일에 그것을 다룹니다. 사제들이 성례를 집행할 때 그들 안에 자기가 성례를 집행하려 한다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 성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결국 사제가 성례를 집행하여 그 성례를 통하여 은혜가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주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도 보겠지만, 로마 카토릭에서 잘못됐다고 나와가지고 로마 가톨릭사제한테 받은 그 세례가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한테 받은 거니까 뭐 제,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에? 이 사람 형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걸. 복 주시기로 하셨고 성신께서 그걸 그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성내 자체가 은혜를 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가 전달하는가 하면 결국 사제가 합니다 사제가 제정의 말씀을 낭독할 때 세례의 물이나 성찬의 떡과 포도주와 아, 외형은 그대로지만 본질에서는 거룩한 물로 그리토의 몸과 피로 변화되고 그 거룩한 물을 사제가 뿌려서 원죄가 사안받고 사제가 그리토의 몸과 피로 변화된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성내 자체가 은혜를 담고 있다는 주장의 실질은 결국 사제가 은혜를 전달한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의도나 경건이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도 내 방도잖아요. 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 저 사람 내가, 어, 저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받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내가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게 그거는 사람을 보고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성례 성내, 성례를 성례 성내 자체가 무슨 의식이 있고 사제가 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 어떤 형식으로 그 일을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예. 그리고 그런, 그런 안목으로 또 교회, 교회적 그 형식에 대해서 그런 안목으로 대한다. 아, 나는 꼭 바울 사도한테 가서 세례를 받을 거야. 예? 나, 아이, 그, 베드로한테난 받을 거야. 아볼로한테 받을 거야.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세례가, 그 주, 주님이 재정하신 건데,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건데, 주님은 어디 가고? 사람을 보는. 교회 생활을 몇십 년씩 그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네. 아, 저 사람 보면 은혜가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주, 주님 보고 은혜를 받고 누려가는 거지, 사람 보고 은혜를 받고 누려가는 거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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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목사가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똑같을 수는 없죠. 목사의 부족과 결핍으로 성례가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교회와 성례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시행되는 그 교회가 그 받는 은혜에도 틀림없이 다를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사가 은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성리에 참여한 자들에게 친히 은혜를 주신다. 이게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 교회도 교회 되는 거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변할거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안 느끼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무리 경건한 목사라도 그 목사가 성례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그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목사가 혹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된 까닭인데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된 여부는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주님의 재정 말씀을 쫓아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어떤 의도로 시행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령 어떤 목사가 삼일치에 관하여 조금 부족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삼일치에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하게 교회에 속합니다. 심지어 성례에 관하여 이렇게 그릇된 견해를 가진 로마교회에서 세례를 받았, 받았을지라도 개혁자들은 다시 세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세례파들은 다시 줬죠. 근데 개혁파 개혁파 목사들은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인에게 아무데서나 세례 받고 그 교회, 개혁 교회에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로마 교회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 세례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니 정당하다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시행하는 것 하는가 하는 것이지 누가 시행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단에 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가가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아무나 강단에 서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부르신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만 그 목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성례를 아무나 집행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성례를 집행해야 합니다만 그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재정 말씀을 쫓아서 집행해야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30조인가 아마 3 0항인가 나올 텐데, 그 교회 목사가 성례를 집행하는 거죠. 부름을 받은 목사가. 근데 형제교회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다 나눠 먹자 그래요. 서로, 형. 회중교회, 회중교회에서. 회중교회도 뭐 질이 여러 종류가 되긴 하는데, 아 그걸 뭘, 애들도 또 그, 어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가 하는 논의가 있어요. 그거하고 우리끼리 서로 떡을 나누면 어떠냐 하는 논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이 신앙 고백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웃음> 주님께서 제정하신 사실이 언제든지 성례에도 중요하고, 제정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그것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라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 3장, <웃음> 7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웃음> 사도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로 믿고 교회로 서 나가게 하는데 봉사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이와 물주는 이를 보내시고, 그들로 심게 하시고, 물주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세례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7절. 이제 분쟁의 문제를 두고, 이제 이 세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래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토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토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어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웃음>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세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토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토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웃음> 이게 무슨 방법론, 헬라적인 지혜를 가지고 수사법을 어떻게 써가지고, 뭐, 보금을 아주 멋들어지게, 그냥 잘 귀에 들리게 착채게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전했, 그게 아니고요 성신을 의지해서 전했어요. 십자가의 보금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십자가를, 저, 성신을 의지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야지.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 들려지는 복음을 들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변하죠. 예. 사람이 안 변하는 거는 사람으로 봐서 그래요. 예, 최승돈이가 돈을 뭘 만들어서 뭐 하나?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내가 들어줄 만한 건 내가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웃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죠. 사람을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거죠. 성신을 의지해서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잘못 전했으면, 저가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예, 복음 이후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전했다 그러면. 제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야죠. <웃음> <웃음> 사도는 그 자기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보와 가이오 또한 세바나 집 사람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 서로 다투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다면 교회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사도의 마음은 더욱 불편했을 것입니다. 사도는 세례의 의미를 밝혀 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세례는 그리토와 연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는 그리토와 연합되고 함께 그리토를 드러내는 것을 표시합니다. 물론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토께서 자기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토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례가 표시하는 은혜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토와 함께 죽고 그리토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거기서 새 생명이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죠. 생명의 법을 쫓아서 성신을 의지해서 새로운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과 연합된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세례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가 표시하는 내용이 고귀한데 그 내용이 구현되기 위해서 복음을 심서 전했다. 사람의 꾀나 뭐 수사법, 뭐 사람의 지혜로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 성신의 능력 고린도서가 다 그거예요. 십자가의 지혜와 성신의 능력 그러므로 성례가 효력 있는 은혜의 방도가 되려면 반드시, 반드시 성신의 일하심이 있어야. 세례도 성신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성례 성찬도 그래요. 성신이 임재하셔서 은혜가 있기를 원해야죠.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12절과 붙어서 읽어야 하는데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몸 되었습니까? 13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습니다. 이게 성신을 인식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분쟁만 나는 거죠. 분쟁, 분열만 나는 거죠. 항상, 인간이, 인간이 주장되기 때문에 그래. 자기, 자기 이성, 자기 깨달음, 그런 것이. <웃음> 사도가 성신세례라고 표현한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한 성신을 마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신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리토와 연합되고 함께 그리토의 몸에 속합니다. 성신이 내주하시는 것을 성신 세례라고 표현한 데에는 그많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의 몸에서 태어날 때 혹은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받고 그리토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가 표시하고 인치는 그 내용이 바로 성신으로 세례받아 그리또와 연합되어 함께 그리또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신은 어떻게 물세례가 표시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처음에 그것을 밝히죠. 1절로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신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 물론 이제, 어, 뭐, 사도행, 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7장 그 23절인가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그 그 사람이 말하는 주는 그냥 어, 그야말로 어, 립서비스가 되는 거죠. 주를 주로 여기지 않고 립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 권능도 행하고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예. <웃음> 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 특징이 겸손합니다. 그, 무익한 종이다. 항상. 나는 무익한 종이다. 누가 보면 17장, 10절이죠. 그, 그 이제, 벨직 신앙 고백 그 26항에 그게 나올 텐데. 이 예. 이제 성화를 이루어도 내가 한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측면에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죠. 교회 교회 다니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웃음>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이방인이었던 었 때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지금을 대조합니다 전에 이들이 주인의 손에 끌려가던 소처럼 죄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 오리겐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그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달리 표현하는 거죠. 그 중대한 변화를 성신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성신께서 사도를 고린도에 보내시고 사도의 전한 복음을 이 고린도 사람들로 깨닫게 하셔서 깨닫는 것도 성신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본의대로 그리토와 연합되고 주님이신 그리토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신을 의지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내 이성으로 한번 잘판단해갖고 내가 이거 들어야지 이러면 이 사람은 성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구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거룩함과 의 진리의 거룩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 성신으로 그것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에요. 창조하신 자는 신이시니까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영이신데 어떻게 그 형상을 드러냅니까? 그분의 성, 성향을 성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 이런 걸 드러낼 때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외모가 다 찌그러지고, 뭐, 일그러지고, 장애가 있고, 뭐, 형편 없어도, 우리가 그의와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번드러하게 생겨가지고, 예, 뭐, 뭐, 폼 잡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래도 전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소 5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는 형제들에 대해서 육체로 알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사람 외모 이런 걸안 보겠다 그리도 안에서 그냥 진짜 그리도 안에서 한 신령한 존재로 보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그이제 뭐 벨직 신앙고백서 27항 이하 뭐 28, 29 거기 보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참된 교회하고 거짓 교회는 확실히 서로 알수 있도록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무익한 종이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하고 제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그냥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딱 드러나는 거죠. 형식만 가지고, 제도만 가지고, 에, 자기가 하나님 구원받았다 <웃음> 말로만 에, 그런 사람들은 구, 구분이 돼요. 거짓.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서 그 위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2 9조에 보면, 2 9항에 보면. <웃음>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고린토전도 6장 11절 바로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 내가, 뭐, 재, 재벌 아들이 2세면, 그 재벌의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경영을 다 전수받아야 되잖아요. 그니까, 그냥, 명목만, 저, 재벌 아들이고, 그, 그런, 그런 사람한테 유업을 줄 수가 없어요. 다 말아먹, 다 말아먹죠. 예, 말아먹어요. 하나의 나라를 다 말아먹는다고. 예. 유업,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된거죠. 진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의지의 전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이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거죠. 믿음은 선물이고,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례받은 본의대로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이 된 것은 주님의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리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과 세례와 성찬을 받는 것 역시 주님의 복주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다 누리게 되는 형식은 다 영광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징그러워고 뭐 부담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그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여전히 고난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근데 그그 그 고난에 참여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리또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또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가 겪는 고난이에요. 음. 그 이전에는 고난 고자도 싫어 가지고 도망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그 고난이 영광입니 예. 고난 후에 영광이 올줄 알고 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그렇죠? 음. 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쓰셔서 이 모든 은혜를 친히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성신으로 파송한 사람을 쓰셔서 그 이렇게 미리 다 약속하고 예비한 것들을 누려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이 뭐 믿어지지 않고 확정이 안 되면 믿어지는 대로 가야 돼요. 예 그런대로 확정대로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아나야 할 것과 살아갈 방도들을 다 미리 예비하셔서 저희들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음>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생명을 살찌워 나아가게 되는 줄 아옵나이다.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철저히 경욕과 죄악에 매였던 자들인데 이제 저희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품미를 발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웃음> 온전히 증시하고 살아가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들 할수 없다는 걸다 아시고 말씀과 성신을 은혜의 방도로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나가게 하시옵나이다. 살아있는 날 동안 저희들이 이 은혜를 잘 누려서 과연 성신과 말씀의 지도를 받아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회복해간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완전한 대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옵나이다.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붙잡혀서 완전한 대로 자라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